동그라미로 강조 효과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미지를 두개 준비했습니다. 끌어다 놓을게요. 이렇게 끌어 넣고요. 두 번째 이미지를 조금 길게 늘려서 플레이 되는 시간이 많도록 했습니다. 앞에서부터 잠깐 보면, 네, 이렇게. 짧게 부모 힐링 타임 표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월 1일 수일 개강이라는 표시가 나오는데요. 빨간 선공그라미를 주겠습니다. 얘를 세 번째에다가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그 위에 빨간 선이 들어있죠죠 이렇게. 구형의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1월 1일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맞추셔서 이렇게 보이게 하면 좋겠죠. 네. 그래서 얘를 몇개 복사를 해볼게요. 그리고 공간을 조금 틔어서 붙여넣기를 해놓습니다. 네. 클릭하시고 전화기 또한번 빨간색 선으로 위치를 선정하시고 여기 마우스 로그 왼쪽 부분 왼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컴퓨트 누르시면 전화기가 되고요 자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자 그러면 빨간색이 깜빡 깜빡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동그라미가 여러 번 이렇게 쳐지는 모양을 넣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빨간 선, 자, 이 빨간 선은요, 제가 이미지예요. PNG 파일인데, 배경을 날려버린 이미지예요. 네, 그래서 이미지 편집하시는 분들은 뭐, 루피 제거, 이렇게도 표현하시는데, 아탄 이미지가 없고요. 빨간 선만 보이도록 한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초록색 동그란 영상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얘는 동영상이라서 트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 4번 트랙에 끌어다 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놓고 플레이를 한번 시켜볼게요. 네, 이렇게 동그라미가 커지는데 지금 바탕색이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얘를 날려보리려고 하는데 아까처럼 위기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 자, 얘는 바탕이 검은색이 보이죠? 그래서 얘를 없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토마토 처음 활용하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과 동일합니다. 자, 일단 이 영상을 기억하시고 보고에서 TIT 디자이너 네. 그러면 크로마스 사용 체크하시고 여기에서 그 스포일드로 검은색 화면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날아갔죠 네. 여기서 조절하셔도 되고요자이러보고 아니면 뒷창을 닫으시고 밖에 나가서 메인화면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확인 네, 그러면 이렇게 9월 1일 날짜에 동그라미가 터지게 됩니다.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빨간 선지나 같고요. 이렇게 초록색 동그라미로 9월 1일 강조할 수 있겠죠. 이 영상 편집에 들어오는 소스 중에서 빨간색 동그라미, 배경이 없잖아요. 배경이 없는 빨간색 동그라미와 동영상으로 초록색 동그라미를 치는 이런 소스들은 제가 카페에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아래 댓글 참고해주시고, 파워 디렉터 영상 편집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동그라미를 치면서 중요한 부분의 강조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